이야아 험해 뭔 N병이다냐 하이. 헐... 나탱에 안녕히 가십시오. 합사이, <놀람> 아, 병! 오케이. a t 어... 나 환장하겠네. 공이 이렇게 뜨면 하수들은 압도를 조절해서 치려고 아둥바둥하고 중수들은 두 바퀴를 돌리려고 하겠지만 우리 같은 쌉고수들은 이런 공은 그냥 대충 친다고 잉? 이 공은 두 바퀴를 돌리는데 코너를 돌든 안 돌든 아 맞아있는 공이란 게 아주 쉽지 당구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것이오 너... 오메! 지금 뭐지? 어이, 어이. 바로 앞으로 한방이 더 있었네이 <웃음> 누굽니까? 옆돌째 할게 오케이 좋았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자리에 앉으시오 어째스까잉? 음? 아! 아! 그러제 양빵이지 다음 아. 잘 치워!